<목소리> 오, 네. 뿌리가 촘촘촘촘 찬분홍? 네, 예, 뿌리가 드나다 니게촘촘촘촘 이래다 본텐네 잠분홍, 예예예, 잠분홍이라고 요 밝은 재가 그 뿌리 밝은 재예요? 네, 뿌리 밝은 재. 요로써 보니까, 뭐 보다시피 착한 게딱 고르고, 어. 지금 수확 내일 모레 할 건데 한 폭이 희드는 거 없고 음. 네, 좋대요 얘도 유기농, 유기농자전이 되겠네요 네, 그, 내 불... 네, 저는 지금 경남 함안에 흥미수박 흥미수박밭에 남아있는데요 이 흥미수박을 연작하면서 많은 피해들이 있었는데 이 농장에서는 그런 피해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해서 그 연접 피해를 이겨내는지 그 비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박농사는 한 있어요. 30년 째어요 수박농사 30년. 예. 야 이게 무슨 수박이에 처음 보는 데서는? 흑미. 흑미. 예, 예. 쭉 오면 한번 보세요 예. 네. 뭐한5 k 로 정도 나가는 수박인데 아이 예예 한5 k 로 정도 나갑니다 이 정도면 야 풍력이 예. 없네 예예 예, 끊고 나중에 나중에 그 맛을 한번 마시면 어. 시중에 일반 수박하고 맛을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수박 시세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아직 우리 하만조공에서 값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시중에 지금 상품은 5 k 로에한 2만 3만원 정도 나갑니다 여기 몇 개가 나와요? 이거 600개 심었는데 상품이 한 500, 한 50개 정도 나오기로고 봅니다. 몇동하 심은 거예요, 이거 다섯 동 합니다. 예. 네. 뭐, 잘 키우려면,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네. 제가 이거, 저, 이 자리에서 연작을 쭉 하다 보니까, 그한 40일 넘으면 9개 들었으면 위자 오는 길이에요.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수박이 시들고 했는데, 이번에 그참 분홍이나 그런 영양제, 네. 그 이제 밝은제, 뿌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약을 좀 썼더만은, 그, 제가 이 앞에 잡기에 멜론에도 쓰고, 네. 또이 수박에 쭉 썼더만은, 채채 위조가 안 오니까, 딸 때까지 당도, 뭐, 크기, 모양, 이 모든 게 많이 좋았네요. 그, 뭐, 보다시피. 위조가 뭐예요? 뿌리가 부실해가지고 시들입니다. 아. 예. 근데 그게 시들게 되면은, 크고, 크는데나 맛이 떨어집니다. 근데, 뿌리가, 시든다, 뿌리가. 예, 뿌리가 힘을 못 써서, 후기에. 근데 이제 제일 문제가 후기에 위조라 크는 게 오거든요. 시든다 말입니다. 네. 시들면은 이 수박들이 그때부터 크는 게 중단되고 맛도 없고 그는 그랬는데 이번에 참부농이 그런 내가 이 제품을 한번 썼더니 보다시피 뭐한 폭이 문제가 없고 지금 잘 자라고 잘 되세요. 예, 이 제품 제가 쓰고 있는 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 예예 예. 잠분홍. 예예 예. 잠분홍이라고 예, 예. 예. 예, 예, 예. 아. 요 밝은 재가. 뿌리 밝은 재요? 예 뿌리 밝은 재. 요로써 보니까 네. 뭐 보다시피 착한이 딱 고르고 어. 지금 수확 내일 모레 할 텐데 한 포기 희드는거 없고 음. 예 좋대요. 그걸 어떻게 드셨어요? 어. 아 요거는 이제 정식을 하면서 우리가 간주를 합니다. 네. 그게 여코. 네. 또, 추비할 때마다 넣고, 어. 어. 요거 8번 썼습니다, 8번. 8번? 예. 한번쓸 한번 때마다 물량은 어떻게 해요? 요거 하나에, 물 1톤에 요거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한약 1000대1 정도 섞어서. 그렇게 계속, 계속 주기적으로? 예, 예, 8번 썼어요 8번. 얘도 유기농, 유기농자재가 네요 예, 내놔, 여기, 여기 아까 그, 했던. 이제 이렇게 쪄 가지고 그 작물에 간주를 합니다. 1톤에 참분은어떤 겁니까? 이 제품의 특징은 미네랄이 풍부한 가루질 다섯 가지를 혼용 미세 가공하여 모든 작물의 뿌리에 빠르게 흡수 이동함으로써 가체류의 뿌리 발근과 당도 및 착색이 아주 잘되는 같습니다. 이참분농을써 보시면 연작장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쭉 보면은 뭐 다. 고릅니다 크고 작고가 별로 없어요 쉽이 음. 깨끗하고 무성하잖아요 이게 증명하거든요 네. 아.. 이 빛이 음. 네, 예, 예, 예. 네. 음. 좀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이예예이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은 뭐. 음. 이제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가예예예 많이 올라가네요? 예, 네, 예. 네. 당도 올는 비법이 있나요? 당도 비법은요, 이제, 참분홍이라고 쓰니까, 네. 자연적으로, 어, 이, 비료가 균형이 맞아가지고, 당이 오릅니다. 7kg 500 정도 나가네요7또오5이네요 네. 네. 네. 6kg 정도 내다봤는데, 7kg 500. 오. 이게 확실히 무게도 좀 많이 나가고 그렇네요 후, 예. 네. 뿌리가 드나다 보니까, 촘촘촘 첨, 이래 하다 보니까, 그렇네요. 우리, 오, 오, 고, 고 수박은. 근데 수박을 금방 딴 것보다는, 그 며칠 지나야. 와, 수박이, 수박이. 예. 야, 이런 수박 처음 봐요. 예? 예. 예. 야한번 예. 짰어보겠어. 아니, 이게 좀 다른 수박은 다른 게, 예. 밀도가 엄청 촘촘해. 예, 그렇지요. 예. 그렇죠. 예. 예. 와, 꿀맛인데, 꿀맛? 내가 맞다 딱, 그럼 거짓말을 갔는데, 이거는 네. 당도 게임 을것 같아요? 당도 게임 금을것 같아요? 당 측정해보진 않았지만, 네. 10, 한 3, 4 정도 나올 겁니다. 13, 4 브릿수? 어. 약간은 2, 3일 정도 후속을 시키야. 후숙을 시켜야? 예, 이거 그러면 다 어디로 가나요? 우리는 여, 여기 그 대상공선이라고 있습니다. 아, 그걸 그 해서 공선으로. 홈플러스, 서울의 마트에 다 예. 홈플러스에 들어갑니까? 예. 오, <웃음> 홈플러스 가면 먹을 수 있겠네 예. <웃음> 그쪽에 가면 아마 예. 이거 3 4만 줘야 사 먹을 거같네요한 통에 3,4만원 줘야 예, 돼요? 예, 예. 그걸 지금 여기서 먹고 있는 거야 내가 흑미수박 <웃음> <웃음> 하만 흑미수박 자랑 한번 해주세요 자랑 자, 경남 하만 흑미수박 맛은 <웃음>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네아 네. 예. 최고입니다 예, 예. 예. <웃음> Here we go